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블로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자막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는 이렇게 예능에서 볼법한 이런 자막 효과들을 추가로 알려드릴 텐데요. 외부 소스나 외부 템플릿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힘들게 모션 그래픽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버튼 클릭 한 번으로 이런 효과들을 아주 쉽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 보시고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꾸밀 영상을 불러왔고요 일단 텍스트를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하실 게 오늘 배울 내용은 글자, 라벨, 자막 이렇게 세 군데 중에서 글자와 라벨에만 해당됩니다 그점 유의하시면서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막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자막을 불러왔고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크게 키워놨습니다 자 이제 자막 불러오는 방법은 다 아시죠 그리고 이런 일반 자막 뿐만 아니라 오늘 배울 기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이런 모든 자막 템플릿들에 다 해당되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취향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흔들리는 자막을 만드는 방법은 자막을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밑에 보시면 특수효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효과를 클릭해 줍니다. 그런 다음 보시면 기본, 레트로, 모션, 분할 이렇게 네 가지 탭이 나오는데 여기서 모션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과모양 보이시죠? 이 부분이 모션인 겁니다, 모션. 그래서 흔들리는 자막을 넣으시려면 여기 있는 웨이브 이 부분을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강도도 조절하실 수 있고요. 얼마나 세게 할 건지 조절하실 수 있고 이렇게 빠르기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웨이브를 눌러 보시면 이번에는 위아래로 흔들리는 자막 효과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강도를 조절해서 느리게 느슨하게 아니면 이렇게 빡빡하게 역시나 마찬가지로 속도도 이렇게 빠르게 할 건지 느리게 할 건지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웨이브 3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이제 위아래와 좌우 같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효과들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강도와 배속도 가능하고요 이런식으로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효과들도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넣는다든지 이런 효과 또 TV효과 이런 옛날 자막 느낌 또는 글씨를 분할해서 넣는 이런 효과들도 이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자를 이렇게 많이 나오게 그런 표현을 하겠다 그럴 때 사용하실 수 있고 밑에 보시면 아까 네 가지 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본을 누르면 이 부분이 기본인 거고요 여기 두 번째 레트로가 여기 TV 모양인 거고 모션이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 부분인 겁니다. 이렇게 모션 효과로 넣는 거고 분할 효과가 여기 있는 마지막 스플릿 페이지이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블로만의 장점 자막 기능을 활용해서 예능 효과 흔들리는 자막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